이입니다네 여러분, 어, 봄이 울려나 봐요. <웃음> 어, 저기 뭐, 이른 봄비가 오늘은 하루 종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겨울비는 차가운데 봄비는 음, 찬바람 속에 훈훈함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어, 푸르름의 냄새가 난다 그럴까? 어. 그런데 그래 우리가 진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봄에 향기를 갖다가 온전히 즐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 빌어먹을 인간들 때문에 말이지 어, 아 진짜 껌쉽게 만드는 거야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앤꽃인 연놈 어, 어, 바람난 X 어떤 지옥맛을 보게 될까요 어, 불맛, 몸맛 다있잖아어 이건 지옥맛이지 지옥맛 편 네, 그래서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죠? <웃음> 카드를 한 장씩 다 엎어놓으니까 너무 고르기가 쉬워. 그렇죠? <웃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꽃인 어, 연일수도 있고 놈일수도 있잖아 왜냐면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 다음에 바람난 X 어떤 치욕 맛을 보게 될까요 그래 치욕 맛을 봐야 돼 음, 이게 뭘까요 어디 봅시다 어. 그, 이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인간 응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죄를 좀덜 짓게 돼. 음. 사람, 그래, 이렇게, 뭐, 만났다 헤어질 수 있어. 저는 그 정도까지 앞뒤가 꼭 막히진 않았어. 평생 어떻게 한 사람만 살아요. 그치. 딱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나는, 대, 연애를 갖다가 좀 해보는 것을 권해. 어 그래야지 사람을 갖다가 다루는 법이나 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어떠한 해안이 생긴다는가. 어 눈에다 헤트라트 키는 거지. 어 진짜 매의 눈으로 거기 당연 레이저까지 쫙 장착하고서 어,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 어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만. 이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어, 실수를 한다 뭐가 뭐가 실수야 어, 이 인간을 만난게 실수였지 어,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요 한두 번이 뭐야 매번 실수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마지막에 만나는 거죠 자 어디 봅시다 내꽃인연놈 어, 바람난 엑스 어떻게 됐나 볼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요 음. 이 뭐지 이게 어 이거 참 애매하게 됐는데요 이게 아, 아, 앞에 요게 세 장이 내 꽃인 연놈들 거고 요게 바람난 엑스 거거든요. 어와 이거 참 난리 났네. 어뭐 뭐가 난리 났냐고요? <웃음> 여러분 진짜 속 시다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바람난 이 연놈들. 어. 전 애인을 갖다 생각하고 이 저기 뭐아내 앵꼬신 내 앵꼬신 <웃음> 연놈들전 애인 생각하고 그 바람난 그 액스는 뭐야 어내 생각한다라는 거지 와이 무슨 이 무슨, 어, 이 무슨 <웃음> 뭐야 그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았다라는 거야 좀 갈라놓을까요 보기 쉽게 그치 요게 바람난 엑스에요요장이 바람난 엑스 걸로 뽑은 거고 요거는 내내 앵꼬셔가 그 연놈들 건데 이 저기 뭐야? 왜내내 내 애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 <웃음> 그런 것 같은데, 음 응,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라고 한다면은요, 음아 솔직히 이거 조금 식구 금인데 어 밤이 어 속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 어, 속궁합이안 맞다 보니까, 자꾸, 전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아니, 꼬셔놓고 갔으면은, 꼬셔, 어, 꼬셔가서 데리고 갔으면은, 어, 저기, 막, 잘 살아야지. 이게 뭐야. 또잘 사는 것도 또 그래. <웃음> 아니, 이 카드를 갖다가 만약에 재해를 바라는 사람이, 어, 재해를 바라는 사람이 이 카드를 읽었다, 이 카드를 봤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 만약에 재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지옥 맛을 볼까. 그것을 갖다가 알기 싶어서 뽑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음, 오히려 이 사람, 얘네들이 잘 살길 바라야지. 왜? 쓰레기, 저기, 막, 저그 폭탄 제거, 어, 쓰레기 청소를 해줬잖아. 그 이게 그런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헤어지는 거에도 예의가 있어. 어, 예의가 있는데 이거 뭐야 바람나서 나갔으니까 이건 나하고의 예의를 갖다가 진짜 어디다 갖다 말아 먹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는 거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같은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야 되는데 쓰레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얘는 옛날 동상 이모 공이야 서로 각자의 짝꿍한 이전 짝꿍한테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 뭐니 어, 깻잎 떼줬니? <웃음> 그게 무슨 깻잎 떼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그. 아는 이제 부부, 부부들끼리 있었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여기도 이 부부도 대면 대면 이 부부도 대면 대면 한 거야. 같이 그냥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는데 바, 밑반찬에 깻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깻잎을 먹으려면 내 남편이 내 깻잎을 떼줘야 되잖아. 근데 상대편, 상대편 남편이 깻잎을 떼주다가, 띠로리, 띠리리리, 전기가 찡통한 거야. 그래갖고, 어, 한 2, 3년 지나서 보니까, 어, 서로 배우자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야. 실컷 꼬셔갖고, 데리고 가고, 이, 이 인간은 바람 나서 나가더니, 서로 각자, 어, 전 애인을 갖다가 생각한다라는 거야. 여러모로 안 맞은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이,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되게 착각을 한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이 전에, 이, 이, 이, 이, 이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연놈이라 그러니까 너무 길어. 이 연놈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이것들이라고, 이것들이라고 하겠다. 그래도 하죠. 이것들이 전에 그 애인이 되게 그,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착했고 어, 전에 애인과는 대화도 잘 됐고 막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이댓글간 쓰레기 이것은 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고집도 똥꼬집 잘난 것도 없는 데다 똥꼬집에다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말끝마다 어, 내 파랑새는 안 그랬는데 내 파랑새는 안 그랬는데 이러니까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어, 너만 파랑새 있었니? 나도 파란색 있었어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있냐 라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오지게 싸운다 음. 오지게 싸워요 음. 둘이 그런 그러니까 오지게 싸우려고 둘이 만났나 봐 서로 그러는 거지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어 그러면서 서로 각자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음,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 싸움이요 그냥 그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조금 사람 그 신경을 갖다 박박 긁는 싸움 알잖아요. 어 그냥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 뭐지 그 밥솥 그 밥솥실에 그 양은 냄비 수저로 이렇게 뜬 밀면 나는 소리 그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어, 어. 어, 그렇게 둘이서 싸우고 자빠졌지 싶다. 음. 그리고좀둘중 하나가 참으면 되는데 절대 안 참아요. 절대 안 참아. 그러니까 이 인간은 더 플타면 집 밖을 나가버리고 얘는 집 안에 앉아 가지고 어이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내가 어 저런 식기가 뭐가 좋고 내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하면서 방구석에서 하나는 방구석에 하나는 어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둘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뭐야 어, 지옥이 따로 없네 진짜로. 그리고 뭐뭐 뭐 둘이 뭐 어디 처음에는 뭐 연애할 때는 어디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요 이게 몰래 먹는 어,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는 거지 이제 둘이 다 저기 막 짝꿍 버리고 둘이 저기 막 의기투합해서 짝짝꿍 짝짝꿍해서 둘이 만나게 됐잖아. 이제는 몰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쌍욕 먹고 떠터치 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재미가 없지. 어, 몰래 몰래 숨어서 만나는 그 재미가 쪼, 쪼고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없으니까 그치 너무 재미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과 옛사랑을 갖다가 그리워한다 그래야 되나 서로 안 맞아요 어, 쪼는 맛도 없다라고 봐 이제는 너무 빤해 너무 빤하고 어, 그 서로 그러는 거야 네가 그런 그렇지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서로 이제 그러면서 이 얘네 둘의 그 어, 지금 연애 생활이면 연애 생활 아니면 뭐 동거 생활이면 동거 생활 아, 순탄하지가 않아요. 어, 서로 진짜 가시 도친 말로 상처 내기 바쁘고 얘는 걸핏하면 어, 집 뛰쳐 나가서 술처 마시고 앉아 있고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어, 이 얘는 그 바람난 놈, 어, 바람난 놈 놈인지 연인인지 하여간 바람난 그 X, 어, 그 X는. 아, 여러분한테 돌아만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있고 얘는 자기 그 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둘이 같이 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둘이 부, 얼굴만 마주치면 싸워 봐봐 이 타워카드 나오잖아 내가 했잖아 얼굴만 마주치면 싸운다고 주변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 야 그냥 돌려줘 이러는 것 같아 아이, 누가, 라냐안 고마워. 그냥 가져. <웃음> 그냥 돌려줘, 그러는 것 같아. <웃음> 뭐야, 진, 허락도 없이 가져가가지고 뭐 지맘대로 뭐 돌려주면 뭐나 이거 감사합니다고 하그서 내가 진짜 눈물 눈물 찍 콧물 찍하면서 두 손으로 받을 줄 알았니?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답니까? 어, 이렇게 적반하장이고 정말 음, 남의 눈에서 눈물 내고 미안한 줄 모르는 인간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이게 뻔뻔함의 극치가 아닌가? 어, 뻔뻔함의 극치지. 이걸 갖다가 그 길을, 어, 길 가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나 무작위로 잡고서 말해봐. 옛날 같으면 돌맞아요. 어, 돌맞는, 돌맞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자, 그러면 그바람난그 엑스는 좀,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람난그 엑스는. 어디 봅시다. 근데 얘를 다 봤으니까 대충 알 거고. 얘는요, 그러는 거야. 아이, 그냥. 아뭐 이걸 저거 이것저거 내가 솔직히 신중하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야 진짜 솔직히 내가 어, 너하고 진짜 눈맞아눈맞아고배 맞아서 나올 때는 그래도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도 숨어서 만났을 때가 짜릿했지. 실제로 너라는 인간을 가다가 내가 눈앞에서 눈, 눈 앞에서 목도 하니까 진짜 야 기도 안 차다. 뭐너 어, 입대껏 다 사기쳤냐. 이런 빌어먹을 인간아 서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어, 서로 쌍욕해 가면서. 그다 렇 보니까 그 얘가 조금 내성적이야 내성적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요 밀리지 않겠나 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좀, 음, 좀좀 이기적이고 저만 알고 조금 기회주의자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얘처럼 얘가 조금 더 막무가내인 성격이에요 어. 얘는 하고 싶은 말 다해 근데 얘는 그 같이 싸워도 주로 그니까 얘가 열 마디 하면 얘는 두세 마디밖에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걸핏하면 뭐야. 여러분 생각하고 집 뒤쳐 나와가지고 아유 살거다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다라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내가 쉴 데가 없어. 음, 아, 만약에 동거가 동거가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뭐 죽어지는 딸이 있고 서로 만난다라고 하면 얘랑 만나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어, 목을 주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 너무 숨쉬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뭐 어. 그냥 따로 점점 따로 노는 어, 각자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푸샤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어, 막그 뭐지? 그그 그, 눈눈 눈, 눈이 그냥 어 눈이 그냥 받들 눈 동자가 요렇게 요내손제손 요렇게, 보여요 눈 동자가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여러분 사진만 보면 음 금방이라도 어음 하고 울만큼 서럽다라고 봐요 근데 네가 서럽다고 어디를 어 서럽다 그래서 그러는 얘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얘가 진짜 어, 어 진짜 다시 너랑 나랑 되면은,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어, 나 진짜 우리 행복하게 할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그냥 다시 그냥 미친 척 하고 돌아갈까? 음.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은요, 마음은 그렇게 한데, 오기는 힘들어요. 음. 여러분의 푸세나 이런 거 보면서, 한숨만 푹, 푹 쉬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잠자리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는 아니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어, 이 저기, 막,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잠자리를 갖다 가끔씩 갔는데, 잠자리 를 가시려고 얼굴 보게 되면, 아, 진짜, 이쌍판대기 보고서 내가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지. <웃음> 어 제가요 어, 타로 카드 이거 하면서 진짜 입이 거칠어졌어 제가 이렇게 입이 거친 애가 아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 이런 애가 아닌데 아 진짜 마... 이, 이 카드를 갖다가 저는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어 내가 화가 나니까 막 내가 욕이 막 나가 <웃음> 옛날에 좀 진작 이렇게 욕좀 하고 살걸 <웃음> 아무튼. 그래서요 어, 여기는 하루하루가 고문이다라고 봐. 이미 그 이제 이 여자하고는 마음이 떠났어요. 이 여자한테선 마음이 떠났고, 음그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가있다는일 때는 감흥도 들지도 않고, 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얘만 보면 잔소리만 그냥 어, 그냥 하, 그냥 입이 자동으로 그냥 어, 나불나불 그냥 막 잔소리하게 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다 그래야 되나? 어, 외면하고 싶고 등돌리고 싶고. 음. 어, 너 같은 어, 너 같은 애는 처음 봤어라고 그러는 거지 서로 서로 음. 그러고서 어, 그러고서 뭐야 어, 과거에 자기가 어, 그냥 다, 이쁘게 꽃을 갖다가 이렇게 가꿨잖아요 그러니까 가꿨는데 이게 제대로 이걸 갖다가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하고 두고 온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두고 와서 지금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살살 후폭풍이 살살 오기 시작해 그렇지만 얘가 후폭풍이 제대로 오려면 은요 얘네 얘가 얘하고 가얘 헤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헤어지 지진 않았고 헤어지는 중입니다. 얘 카드에서는 헤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음, 이게 지금 헤어지는 중이거나 아니면 헤어졌거나 아니면 곧 헤어지거나 어, 얼마 안 가서 헤어지거나 둘중 하나예요. 어, 그러면 이 바람난 이 X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되게 후회를 하고 근데 지금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지겹고. 아, 한숨만 풀, 풀라고, 아, 꼴도 보기 싫고, 아, 그냥, 아, 얘 얼굴만 보면은 고개가 자동으로, 어, 멍하니 그냥 서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응. 그렇지만, 일단은 헤어져야지 어떤 후폭풍도 오겠다. 그렇지만 슬슬 후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음. 응. 그래서 얘가 본 지옥 맛은 뭐냐? 어, 서로 박 터지게 싸운다, 응. 저기, 마, 막... 진짜 둘중 하나, 둘, 둘다 이게 싸우다가 정신이 좀 나갈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 두개 다, 식스 소드가 두개다다 다 떴어.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뭐야 싸우면서 내 영혼이 날라가는 거야. 영혼이 빠져나가 너무 징글징글하게 싸우다 보니까 근데 누가 더 시비를 거냐라고 하면 얘가 얘가 시비를 좀 걸어요. 어 시비를 갖다 계속 걸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끈질기게 말 끈질기게 말 꼬리를 꼬리를 물고 넘어지고 얘가 도망가면 도망가는 놈을 갖다 잡아서 뒤통수 어, 에대다고 이럴듯 어, 어이 새끼야 니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음 니가 그러니까 그랬지 어널데널대 너 너랑 같이 있어 준데 그때 세 탱크 이 새끼 막 이른다라는 거야 얘가. 그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지. 어. 왜냐면 얘한테서 데빌 카드가 났고 이이 카드가 나왔거든. 이건 뭐거든. 나불 나불 나불 나불 나불 어, 엄청나게 나불라고 얘는 투덜 투덜투덜 투덜, 근데 대놓고는 못해. 왜 대놓고 하면 얘가 그냥 어막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니까 물고 늘어지니까 그것도 못하고서 아주 미칠라고 든다라는 거예요. 얘는 얘를 안 보고서 사는 게 진짜 자유를 얻는 것 같은 그냥 내가 어, 어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하면 뭐 저기 뭐야 해방된 느낌을 느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기 진짜 지옥마 제대로 보고 있네요. 일본 카드는. <웃음> 속이 시원합니다. 어 대단한 애 만났네. <웃음>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음, 또 다른, 내또 네,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앤 꽃인 연놈 바람난 엑스 어떤 지옥 맛을 맛보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은 어디 봅시다 이 지금 이세장은내앤 어, 뺏어간 연인지 놈인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이 카드를 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어. 아니 그냥 뽑은 사람이 나거든요. 성별에 상관없이. 근데 내가 아무래도 호칭을 갖다가 통일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그냥 내가 여자니까 이놈저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건데 자꾸 군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난 몰라 그냥 나필거 치면 그냥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알고나, 알고나 계셔. 왜냐면 그거 자꾸 신경 쓰려니까 더듬게 되고 리딩이 잘안 돼요. 그니까, 러 방송의 원활함을, 리딩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냥, 알아서 세겨 들으셔, 남자분들, 음. 자, 내 앵꽃인 그년놈을 갖다가, 어, 이것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저기, 막 바람난 엑스를 갖다가, 그냥, 내가 여자니까, 그냥 그 새, 이 새끼라고 할게. 그 그래, 편해, 음. 이것들, 어디, 어디 봅시다, 이것들. 어떻게 알고 있나, 라고 보면은요. 얘가 지금, 실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왜 뜻대로 안 되냐? 진짜 좋은 줄 알고서 가져갈 땐 언제고 어, 같이 새겨 보니까 이 새끼가 어, 나랑은 안 놀아주고 툭, 엉뚱한 년들하고 와서 놀고 앉아 있다. 나한테는 진짜 어, 가뭄에 콩나듯이 어, 저기 막 데이트를 하고 그게니 네 팔자요. 어, 남이 거 뺏어갔을 때는 어, 그런 거뭐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거냐? 야 생각을 해봐라. 내 여자 두고서 너 너한테 간 사람이 어, 남자가 남자가 뽑았으면 내 남자 두고서 어, 네 놈한테 갔다면은 뻔한 거다 도찐개찐인 거다 저게 네가 진짜 어, 쓰레기 하나 제대로 가져가서 제대로 된 쓰레기 잘 고른겨? 음. 아튼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요. 진짜 와이 사람도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 막술 마시면 좀막 쌍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음. 이이 이 여자도 성격이 대단한데 어이 남자도 어, 이게 여자일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들도 성격이 대단한데 어이 새끼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것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도 이것들은 그그 그 뭐지 좀 충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어, 성격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격을 갖다가 부리려고 부린 거는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 이것들이요 이 불쌍한 조금 불쌍해 어 쓰레기를 쳐간 죄로 지금 이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얘가 꼬신 것 같지가 않아. 어, 얘가 꼬신 것 같던가. 아니면 얘, 얘가 너무 뭐지? 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잘 쪼물다 쪼물다 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그 뭐지? 사람들 금방금방 잘 꼬드겨 내지만 또 금방금방 질리는 타입이야. 얘는 솔직히. 어 일만 하거나 좀 성격이 조금 어, 겉으로 보여지게 좀 괄괄하고 막 그런 거는 있어도 연애 경험이 얘가 좀지근애가 아닌가? 얘한테 좀 넘어간 느낌이 나네. 어 근데 얘가 그냥 빈말로 나랑 사귀자 하는 것같다 그거 같다고 라당 믿은 게 아닌가 싶어. 얘는 아무나 보고 사귀자인데. 음. 그냥 아무나 자기일 수도 있어요 호칭 통일 어. 그런데 얘가 속은 거 같아요 어, 이게 이게요 이게 지금 아, 진짜 여기는 요 욕하면 안될거 같아 어. <웃음> 왜내 애는 꼬시긴 꼬셨지만 얘도 피해적인 거 같아요 꼬셨다기 보다는 넘어간 거 같은 느낌이 딱 난다 음. 얘는 그럴 사람이 못돼 교활한 애고 그런 애가 아닌 거 같아요 음. 머리 끄댕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흔들 수가 없는 데 불쌍하다 싶네 속우아지게 썩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얘가 술 마시면 막 쌍욕도 하고 그러나 어, 그런 것 같은데 얘 황당한 것 같고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왜 쪽팔리기도 쪽팔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내가 이러려고. 어, 그리고 솔직히 어쩌면 이 사람은요, 얘가 내가 저기 막 애인이 있다라는 걸 갖다 속였을 수도 있어. 졸지에 상간녀 되고, 졸지에 쌍용 먹고, 그리고 또또이 시기가 또술 마시고 들어오면 또 얘한테 또 너무 막한다. 어, 우 불쌍한데. 응 어, 너무 막하는데. 선생님 그게 저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번 카드는 어 이거 어떡해 어이씨 이건 욕도 못하겠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 아어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얘는 이 지금 이, 이 얘는 얘가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행복한 미래를 갖다가 꿈꿨고 진짜 까맣게 모르고서 얘를 만난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 지금 얘한테 폭언도 듣고 그리고 너무 사람을 갖다가 알기를 갖다가 저기 막얘이이 얘, 이 새끼가 어이 새끼가 이 사람을 알기를 너무 개무시한다. 이 음. 가스라이팅 달인이에요. 어뭐 집에서 무슨 무슨 대리점에? 그그 <웃음> 그 뭐야 그 가족용 가스 그 뭐라 그래요 그 가스 대리점에 와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잘해? 음 그런 거 같아요 아주 성격이 지랄 맞 지자 이해가 지랄 맞은 거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옛날엔는안 그랬는데 이제 감면 갈수록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봐요 야 저기만 원래 사람은요 어, 자기 성격을 갖다가 감추는 게 한계가 있어 얘는 조금 빨리 자,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얘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 너무 깜짝깜짝 놀랬고 아이고 할 짓을 다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가스라이팅도 하고 잠수도 하고 어쩌면은 그럴 때리기 때리 혹시 손질검도 해요 여자? 그런 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때리고서 미안하다고, 그 다음날 막 사과하고, 내가 다시는 안그럴게 내가 너한테 손찌검을 하면, 내가 나, 네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너무 막장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글쎄? 어, 어, 그, 저기, 막, 이런 성격이니까, 내 여자 두고서 바람을 펴서 갔지? 아니, 그런가? 요즘에 데이트 폭력 흔하잖아요. 응 음, 물론 요즘에 여자들도 안 지는 여자들 많아 이, 이 여자도 질 여자는 아니야 어, 질 여자는 아닌데 남자 쪽이 더 끝발이 센것 같아요 왜냐 면 일단 힘에서 밀리잖아 어,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이이 이, 이, 이, 이, 여기서 남자 여자를 볼게 왜 사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 컴플레인하지 마 제발 어, 어 아무튼 어 저기만 이 여자가 그래도 포용력이 있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그 여, 여복은 있는 것 같아. 어,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그, 그러, 있다, 그러더라도, 그, 저기, 막 얘를 갖다가 좀 처음에는 봐줬던 게 아닌가. 어, 그랬더면, 그러면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서,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되면서, 본래 성격이 탁, 난. 얘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애 아니에요, 혹시? 음 그리고 바람도 피는 것 같아. 어. 아니 얘는 내가 봤을 적에 이 남자는 그다 그렇게 어, 섹스를 좋아하는 애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바람을 피지? 음막 그렇게 여자를 밝히고 막 이런 애는 아닌데 그래요. 음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 어떠한 성욕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노는 걸로 푸는 게 있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메뚜기도 한 차리라고, 얘도 체력, 체력이 하도 술 처먹어 갖고 안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자기 몸을 갖다가, 조금 챙기려고 드는 게 아닌가 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는 것 같아. 왜냐면 체력이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어, 하도 이따위로 살아가지고. 음. 그리고뭐 그런 거 같아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얘가 왜왜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지 어,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얘가 좀 그런 거 같아 나는 루저다 뭐 이런 거 어, 나는 루저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 얘가 좀 열폭하는 애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열폭이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지랄 발간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네 어. 그리고, 이, 이, 이, 이 관계도 올해는 못 가겠다 싶어요. 음, 이 둘의 관계도 오래 가지 못 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이게,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쌍경 먹고, 어, 저기, 막, 맞으면서 살아. 그거 안 하지, 잘리지. 음, 손찌검, 손찌검 하고서 잘렸지, 뭐. 음. 거기다가 어디 가면 연락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래 요즘에는요 애 낳고 살다가도 헤어지잖아 20, 20년 30년 살지다가 헤어지잖아 근데 왜 헤어지지 못했게뭐 있어 그러고 얘는 솔직히 얘한테 좀 속은 느낌이 나요 응. 그래서 얘한테 버림을 받는게 아닌가 싶어 응. 버림을 받고 얘는 똥 밟은거지 뭐 응. 그러고 그래야 설령 속았다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엔 알았을 거 아니야 알았었으면은 지가 얘를 갖다 정리를 했었어야지 그게 경우 있는 거예요 어. 어쨌거나 알, 저기 처음엔 몰랐다 해도 나중엔 알았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남의거 뺏은 벌을 갖다가 받은 거지 어. 그러니까 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어, 인간 보라는 게 때로는 한참 있다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로 바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자기가 그리고 얘는요 이이이 이, 이, 이 인간은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워 음이 음. 남자는 지금 그리워해요 음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 여자한테 잘리고 잘렸어요 음술처 마시고 뭐 저기 뭐 그렇다고 해서 뭐밤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예, 이 여자한테 호강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는 뭐 자기가 직업 빵빵한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뭐 뭐 차이는 거 그러다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손찍 뭐딱이라도한대 때렸겠지 승질 나니까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짤렸지 짤렸지 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스라이팅 하려다가 잘린 거지. 그렇게 하면 될줄 알았나 보지. 여러분한테는 가스라이팅 어마어마하게 했나? 어, 얘한테는 안 통했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아줬으니까, 다른 사람도 참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만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 떡이야 어, 발음도 세네. <웃음> 만만의 콩떡이야. 어. 누가 요즘에 이걸 참고, 참고 있나요? 아무도 안 참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야. 있을 때,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필요해요. 어. 근데 여자는 아니지. 나이가 들어서 남자가 귀찮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몰라 젊을 때는 자기가 마냥 젊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모른다라는 거야. 50대 가봐, 아쉽지.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그 이제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좀 참아. 음지가 양지되는 거 시간 문제야. 음. 얘는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고 음, 여기는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얘하고 헤어졌다면 음, 이제 헤어지는 중일 수도 있고 어, 헤어지는 중일 수도 있고 이미 헤어져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얘랑 헤어지면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워 음.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음.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 어, 그렇잖아. 다짝 찾아가잖아. 짝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와있는 사람들은 어, 그래서 그 끝물에서 좋은 사람 고르려봐 진짜 힘들다. 끝물에서 고르기. 어, 여러분 골라보신 분도 알죠? 그래도 그니까 내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관심 없더라. 남자한테 어, 다 끝물이어가지고 어 고르기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귀찮다 하고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치. 어, 끝물이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니까 저기 젊은 친구들 지금 연애할 수 있을 적에 안 해서 싶으면 빨리빨리 갈아치우고서 좋은 사람 골라야 돼. 어, 괜히 거기에 그러고 있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 뭐 죽을 때가 다 돼야 변한다라는 거야. 어 저기 막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한테 설, 설령 그 다른 사람 다 싫어. 어, 그래도 우리 우리 파랑새가 최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파랑새한테 와봐라. 어, 파랑새가 네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 날 버리고 간 나쁜 놈이 뭐가 좋아서 어, 그 딴년하고서 히히덕거리면서 갈 때는 언제고 왜그녀한테 체이니까 내가 생각하냐? 네가 먹을 어, 네가 어, 느낄 매운 맛은 그거야. 야, 쌍. 이쪽에서도 따기를 맞고 저쪽에서도 따기를 맞고 네가 눈 흘릴 곳은 한강에 가도 없다 <웃음> 거기 가서 눈을리면너실련당할땐거 사람들이 다 알아 암튼 그래서 여기는요 뭐하기 뭐해 그냥 그렇게 음, 아, 지가 지 인생을 꾼 곳에 대해서 음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울해요. 어, 뭐 저기 막 자기가 뭐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와 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좀 생각해 보겠다 싶어요. 어, 이제는 연애도 귀찮고 어, 그냥 간간히 어울려서 술이나 처 마시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연락이나 가끔씩 술 취해갖고 한두 번씩 하겠지. 음. 근데 뭐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내버려 둬봐요. 어. 더 좋은 사람 나오면은 어. 그냥 갈아타는 게 아니지. 그 사람한테 가보란 듯이. 어. 근데 왜 냅둬요? 그러면은 스피어 타이어 있잖아. 어, 스피어 타이어. 어. 왜 남자들만 그 어장 관리를 해야 돼? 아, 그리고 남자, 이거, 이거 보신 남자분들도 보면은요, 굉장히 여리고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연애 경, 연애를 갔다가 막 그렇게 막 여럿을 두고 안 하시는 분들이 타로카드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 그럼왜 그러겠어? 그치, 심성이 그 여성스러운, 부분, 음간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본인을 갔다가 카드를 볼 때는 내가 여자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돼요. 어. 그게 본인일 수 있다라는 거야. 왜그러면 내가 음, 음간, 음간이기,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으로 표현된 거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스토리 탁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면 진짜 안 돼. 어. 자, 어, 2번 카드리딩. 자, 이 사람이 받을 그 매운맛은 무엇이야? 지옥맛이지. 매운맛이 아니고. <웃음> 죄송합니다. 지옥맛은 뭐냐? 어. 닥 쫓던 게어 지붕도 못 쳐다본다. 어 지붕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면 양호한 거다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음> 냉꽃인 그년놈 바람, 어, 바람난 엑스. 어떤 지역 맛을 보게 될까요? 어떤 지역 맛을 보게 될까요? 흠. 이게 뭐지요? 아 이게, 이게, 얘는, 음. 아, 이게 뭐지? 어? 왜요라고 하면 얘가 혹시, 헐, 음. 이거 혹시 저거 저거 같은데. 어, 갑자기 말이 없어서 죄송해요. 어, 말말말안 나오고 편집할까? <웃음> 아, 왜냐면은 이게 어, 카드에 내가 좀 빠, 홀라, 빠져서 그래. 아, 왜 그러냐?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게 가능해? 어, 라고 생각해 가지고. 혹시 혹시 혹시 이 사람이 이 바람난 이, 이 바람난 이시키가 여러분하고 연락이 되는 건가? 어. 왜냐면은, 얘가, 어, 내엠 뺏어가는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혹시 관, 연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뺏어갔긴 뺏어갔는데 사랑을 못 받는 느낌?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오해, 왜냐면 얘가 연락이 잘안 되고 막 이러니까 혹시 얘가, 어, 그, 그전 여러분하고 인연이 다 끝나지 않은 건가 싶어 가지고 여러분의 동향을 갖다가 얘가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그런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뭐지 그랬어요. 아니, 남의 것을 뺏어 간 것도 모자란 주제에 어, 뭐, 어 그것도 진짜 그거 그그 그, 그, 그것도 예의는 아니잖아. 뺏어 간 주제에 아니 뭘 잘했다고 어 여러분의 푸샤나 어떠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살펴보고 자빠졌냐 이거야. 지가 못하니까 어, 뺏어갔으면 이제 지 남자 아니에요. 어,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고 지껏 지가 관리 제대로 못해 놓고서 어디를 갖다가 구경하지? 혹시 여기 여러분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요라고 한다면 이, 이 사람은요. 여, 여, 저기 막이 여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얘가 조금 음, 음 머리가 나쁘다 그래야 되나 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 답답한 사람 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자는 솔직히요 원래 자, 어, 물론 어 또한 뭐 숨겨놓은 게 있어도 잠수를 타지만 원래 잠수를 잘 타는데다가 숨겨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조금 융통성이 없고 좀 답답해 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남이 남이, 남이 남자 꼬셔가 가지고 정작 자기는 이런 그 어, 저기 막 거지 같은 짓이나 하고 앉아 있다 왜 그런다냐면 이 여자가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음이이 이것들이 어, 이것이 얘를 갖다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어, 짝사랑? 어. 근데 얘는 얘는 그런 바, 얘 마음은 얘는 지를 사랑해 어 얘는 그 누구도 사랑하는 애가 아니야 자기 자신만을 갖다가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잠수 타도 내 잠수 타십시오 라고 가만히 냅두 두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야 어, 그냥 뭐 거지 같은 상황이냐 라는 거지 남편들 그런 사람 많아요 음. 처음에는 뭐~ 여자 꼬시기 위해서 막별 소리 탁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뭐야 다 개소리야 다 개소리. 음, 결국은 뭐다? 어, 지펴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맞아. 그런 것 같아. 이, 얘는요, 이 사람하고 확실하게 뭔가, 어, 그, 자기가 뭐 확실한 위치를 갖다가 보장받고 싶어 해. 오늘부터 뭐 일일이라던가 아니면 너, 내가 너의 진짜 애이라던가 아니면 결혼하거나 뭔가 진짜 확실한 자기의 위치를 갖다 원하는데, 음,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확실하게 나를, 니꺼라고 어, 네 해줘, 라는 거. 어, 너는 내꺼고, 나는 니꺼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얘는, 뭐야? 어, 뺏어가 놓고서도 발을 갖다 동동동동동 동동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 가지면 요구하는 것 같아. 어, 뭘? 어, 나 근데 나너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는 거지.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고 그거 관계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음.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솔직히, 내가 너의 여친인지 아닌지, 그걸로도 여친인지 아닌지 남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라는 거지. 음. 이게 뭔가, 헐, 이거 진짜 동상이몽인데? 난 이게, 얘, 얘가 여러분을 갖다가 염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얘가 전, 남, 전 남친, 전남전 여친을 갖다가 염탐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음 얘는요? 얘는 또딴 사람 또 있어요 어, 왜냐면 얘가 얘한테 자기 위치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 같아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얘가 조금 음 모질라 음. <웃음> 좀 머리가 나빠 답답해 찌질해 아 찌질하지 않아요 모질라 모질라 좀 모자라 뭐 외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자라요 그러기 때문에 전 남자를 갖다가 전 남자 아니면 전 여친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전 혼자서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비, 비교를 하고 있다거나 어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이, 이 지금 이 인간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뜨겁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뜨겁게 뜨겁게 사랑받지 못해요. 음,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어 이이 이 여자는 되게 외롭고 지금 이 남자를 갖다가 꼬셔서 뺏어온 걸 갖다가 뒤따 후회하고 있어 어, 내가 원한 마음은 이게 아닌데 어, 너는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할수 있냐 라는 거또 타워 또, 또 나왔네 야 이래서 어 남이 거 꼬시면 벌받아요 이게 지옥맛이잖아 어, 과거에그 뭐지 과거에그 연인은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저기 막 이, 저기, 막이 바람 피는 거는요, 엔딩이 빠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바람 펴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 보면은요, 그 전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음, 얻을 수가 없어, 바람. 왜 그러냐라면 그만큼 세월, 시간이 흘렀잖아. 그, 자꾸 끝물로, 가만 갈수록 끝물인데, 저기, 뭐야 지금 내가, 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걸 모른다라. 더 좋은 사람이 어디냐? 지, 지, 가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더, 더, 또, 보는 눈만 있어 맨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이고, 지랄 연병을 해요. 암튼, 음. 자, 그래서 이 남자는요, 또이 남자도 동상이몽이야. 얘랑 있으면서. 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뭐내 여자가 되기 전에는 이뻤었는데 내 여자가 되고 나니까 아~ 사사건건 눈에 거슬려. 어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만약에 얘네들이 같이 산다 그러면 방문 닫아놓고 안 본다거나 그러는 시간이 길어져요. 어. 그리고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딴데 가서 놀아. 어. 딴데 딴 여자가 더 이뻐. 어. 원래요 남이 여자가 어, 제일 이쁜 거예요. 남이 여자가 남자들이 그 이상형이 뭐야, 그치 오늘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이상형을 갖다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만난 여자. 응 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뭐야, 자꾸 마음은, 마음은 딴데가 있지. 이러,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끝이 빤한 거 아니에요? 어, 뭐가 빤해, 어, 저기 스트릿 고추 되는 거지, 뭐. 음. 아니 정착하지 못하잖아 집안에 딱 정착하지 못하고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이르고 그 저기만 한 군데다가 정을 쏟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얘도, 얘도 여러분 생각하네 얘는 이게 뭡니까? 아. 왜냐면 얘가, 얘 얼굴을 보기도 싫어해요. 보기도 싫어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 과거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한다, 라는 거야. 내 파랑새는 안 그랬는데, 아. 그래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하고 싶은데, 또, 그러, 그렇게도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라면, 뭐 이것저것, 뭐, 체면 같은 것도 있고, 뭐, 얘하고 얽혀있는 것도 뭐가 있고, 그렇겠지. 뭐, 뭐가 얽혀있을까요? 라고 하면, 글쎄, 음, 얽혀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러고 이렇게 요란하게 와서 둘이 붙어 붙어 있는데, 음. 또 그거 얼마 안 돼서 또 헤어지면 남, 사람이요 사회의 동물이잖아. 음, 그래서 아 죄송해요 소리 때문에 어딨겠는지 까먹었다. <웃음> 그냥 이어서 갈게요. 어. 그래 여기는 그래 자기가 진짜 어,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네 생각이지 어, 뭐 어떡하겠어 더 이상 더뭘할 마음이 남았나 음 여러분 뭐이 사람하고 더뭐할 마음이 남았어요 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럴려고 간 건가 가자마자 얼마 안돼 가지고서부터 이렇게 삐그덕 거리고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렸나 들켜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음 여러분들에게 잘리니까 어쩌면 그럴 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요 어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춰서 있다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요 어떤 그 서로 마음이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맺으면은 발전이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어, 정체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아 이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도 보이지 않고 대화도 보이지 않고 음, 그냥 이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음. 재미도 없고 이러려고서 상처를 줬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두 사람만 재미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될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줬고 얘도 지 사람한테 상처를 준거 아니야 지금 몇 명한테 상처를 주고서 이 개지랄을 떤데 음. 둘이 끝났어요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명이 불행한 거야 얘, 얘네 둘 때문에 어. 아참 이게, 이게, 그게 호기심에, 이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어, 저기, 막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을 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서 누군가를 갖다 잡고 사귀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여러분 잘 헤어졌어. 음. 이, 이, 뭐, 저기, 막 자기 마음이나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책임도 못 지는 사람. 어,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도 책임감도 없잖아요. 그냥 지 내키는 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뭘 믿고서 차라리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고 잊고 사는 게 상책이다 싶어요. 어, 저기마 얘는요, 여러분이 용서를 갖다가 혹시 해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없지는 않아요. 어, 왜냐면 여러분이 착하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나와요. 음. 성격이 무더운 하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주지는 않을까라는 어떠한 기대감도 있겠다 싶어요. 어. 어, 그, 저기, 막. 그러고서 뭐, 뭐, 어떻게 돼? 기대감도 갖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요, 무슨 이렇게 소설을 쓰지? 어. 소설도 얘가 쓰는 소설은 무슨 뭐 SNF나 어떤 다크한 장르가 아니라 지만 좋은 거야 지만 지 세상에서 지 인생에서는 꽃피고 무지개가 항상 떠 있어 지는 맨날 해피하고 지 해피하자고 주변 사람을 갖다가 모조리 밟아, 밟아 놓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자빠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기다렸으면 좋겠네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된다고 하면은 외로울 거예요 음. 여러분, 이 사람 평생, 진짜 아기처럼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이 사람 맨날 잠수 타고 뭐 하고, 딴, 저기, 뭐, 딴짓 하고 이러면 그걸 다갖다가 여러분이 보고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딨어. 어, 계속 일어난다, 얘랑, 얘랑 같이 있으면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요, 이 일을, 이걸 갖다가 보고서, 아, 나는 얘가 뭐, 나랑 사귀면서 딴, 딴데 놀러 갔다, 딴년 희희덕거려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괜찮지 근데 그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음왜 그러면 그건 나한테도 상처인데 어. 저기만 내 자신을 갖다가 좀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내가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아껴줄 사람이 아니지 싶어 음,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껴주지 않는다. 여러분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갖다가 아끼면서 살세요. 어. 왜 그러냐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어. 난 솔직히 요 남자가 조금 못 돼도 그래도 자기 것 지키고 자기, 바, 어, 자, 자기 밥그릇 지키면 그걸로 족하다 싶어. 왜 그러냐.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 그렇지만 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애야. 어. 차라리 뭐그 뭐, 바람을 피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내 거를 갖다 딱 지키는 사람, 뭐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할수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요 근데 얘네 그것도 없잖아. 그럼 선생님 바람 핀다 봐주는 까 봐주실 거라고요? 에, 그것도 한때야. 아, 그냥, 아, 그냥, 아, 몰라. <웃음> 그것도 대답하기도 뭐해. <웃음> 아, 그걸 또 인정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암튼 어, 그때 그때 달라요. 네, 암튼 3분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고요. 음. 그 저기 막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 어, 저기 막이 얘네들은요. 얘 얘도 보니까 음. 저 골이 비내고. 음. 얘는 집 밖에 모르는 애고 아주 둘이 잘 맞는구만 왜 헤어져 그냥 둘이 살지 응.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끼리 살아야지 멀쩡한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봐요 암튼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음 웃어요 웃어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고르신 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앵꽃인년놈 어떤 어, 저기만 어떤 지역 맛을 보게 될까요 어, 바람난엑스 하고 어, 죄송해요 이걸 못 외운다 이걸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죠 어? 아 이게 다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안 되는 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아, 저 그때 그 당시에, 어, 그때 그당시 여러분의 통수를 치고 갔, 그때 갈 때는 진짜 잘될줄 알았을 거야. 근데 그거 처음부터 안 됐어요. 어. 근데 이럴 이럴려고 간 건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것들은 이것들 나름대로 지 살길 찾으려고 들고 얘는 또얘 나름대로 또어 얘는 또 과거를 또 되돌아 보는데 이게 또뭔 소린가 싶을 정도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왜 지금 카드 지금 네 개를 골랐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빼고서요세 개가 다 이런 것같아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그. 그 순간에, 어, 남의 거를 갖다 뺐을 때는, 그때는 재밌었던 거예요. 어, 뺏는 재미? 어, 이런 썩을 것들. 근데 뺏고 나서 다냈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어. 왜냐면 그때는 서로, 서로의 남의 것을 뺏은 거지. 얘도 남의 거 뺐고, 쟤도 남의 것을 뺏은 거잖아요. 그때는, 어, 쪼는 맛이 있으니까 의기투합이 너무 잘 됐어. 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치. 내가 하니까 로맨스잖아. 아, 정말 좋았다라는 거지만 딱이제는 이제 뭐, 먹을 욕다 먹었고 이제는뭐뭐 꺼리끼는 게 없고 딱그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돼? 어얘 얘도 응, 얘대로 얘는 얘대로 통상이 뭡니까 각기 전투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이, 그냥 그래도 내가 그 전에는 뭐, 왜, 얘, 얘, 뭐야. 그냥 바로 데스 나오네? 응. 어, 바로 데스 나와버리네요? 딱! 공식화가 돼버리자마자 정떨어졌다라고 봐요. 어. 그냥, 얘는, 얘는, 이, 이, 이, 이 이것, 이것들은, 이거 남이, 내 앵꽃인 연놈이지. 이 연놈들은 그런 걸 그냥 뺏는 재미로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 얘는 사기를 당한 거지. 얘는 사기를 당했고, 아무리 분하고 난리를 쳐도, 뭐, 이거 어떻해서 이제 와가지고, 응. 얘가 그냥, 그냥, 마음에 싹 식어서, 냈게 되니까 더 이상, 어 뭐야, 얘, 왜, 얘, 콧구멍이 왜 이래. 원래 저렇게 들창코였나 싶기도 하고, 뭐, 쟤, 저기, 뭐야, 어우, 먹는 쥐댕이좀 봐. 어, 또, 어, 극혐, 막, 이러고, 핵실, 막, 이러고 있어. 그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 어떡하면 얘하고 헤어지지? 어, 어떡하면 얘하고 헤어지지? 그, 되자마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되자마자, 어떻게 헤어지지?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어우,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에라 아, 모르겠다. 그냥, 아, 그냥, 어, 그냥 헤어지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음 사랑이 장난이야? 어, 저, 자기는, 그, 지는 재미로 뺏었다라고 치지만, 뺏긴 사람의 입장을 이런 썩을 것을 봤나. 응.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기는 그냥 옛날, 옛, 옛 애인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옛 애인이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 여, 여긴 끝났네, 그냥. 와, 얘, 얘 쓰레기다. 음.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이런 쓰레기가 나 있지 난 솔직히 얘가 안되는 것보다도 얘 이렇게 마음쓰면 안되는데 음. 얘 지금 전남 전 남친이든 전 여친이든 돌아갈 수 있나 어, 돌아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쓰는데 난 얘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지 음. 얘는 망해야지 어떻게 마음을 이따위로 쓰지 음. 전 남친이 괜찮았거든. 뭐 얘는 뭐 뭐가 있나 없지. 전 남친이 괜찮았고 전 남친 직격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소심한 부분은 없지 않아요. 소심한 부분은 없지 않은데 그래도 자기 아가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랬었던 게 아닌가. 어. 근데 그런 남자를 두고서 얘를 만나니까 얘가 눈에 차겠냐니까 정작 딱 내게 되자마자 아, 어. 어, 내가 미쳤나봐 이렇게 된거지 내가 돌았나봐 어떻게 저런 그래서 자꾸 지금 생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얘한테서 마음이 너무 빠르게 뜬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과연 얘가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거죠 돌아갈 수 있겠냐 그냥 밀어붙일것 같은데 음. 난 안됐으면 좋겠다 안됐으면 좋겠고 진짜 얘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 뜻대로는 안될 거야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남의 걸 갖다 이렇게 뺏어 놓고서 니가 어 아니 진짜 사랑해, 사랑했으면 내 말을 안해 사랑이라는 게 어디 나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네 음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음, 얘는요 힘들어요 구제불능이에요 무슨 이, 이런 게다 있나 몰라 음. 그 전혀 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기질이고요. 전혀 남의 감정이나 이런 것 같은 거 생각 안 해. 음 남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도 없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얘 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얘막 입에다 거품 물고 어, 도에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웃음> 뭐내뭐나 이제 너 싫어. 아,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돌아가기가 힘든 게 아닌가. 얘 현타 왔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 과거의 남자가 가, 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을 버린 벌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얘한테 그 눈에 콩값질낄갖고 그쪽에 조상님이 도운 거지. 어, 이 얘는 안 돼야 돼. 마음, 마음 쓰는 게 너무게 그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그게 1도 없다 나 진짜 이러기도 힘든데? 어쩜 이렇게 냉혈한이지? 차가워. 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속았다 싶은 거지. 어, 나 혼자 어, 나 혼자 개소리 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떡하겠어. 여기는 진짜 지옥 맛을 보는구나. 사이코패스를 만났다. 음, 남의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는 진짜, 이, 눈 하나 깜빡 안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 이것들이. 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저기 신보를 갖고 있는 아주, 어, 사악한, 사악한 것들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근데 여기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요, 아주 그냥 거의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고, 아,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 생각하고 내 사람을 갖다가 아끼는 그 마음이 생각이 난것 같아. 아유참이이 저기마 그래 그이 괜찮 예, 그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거를 알았다면 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가지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게 뭐야. 이런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것만, 한테 자꾸. 얘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것 같다가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너한테, 음, 돌아갈 수 있을까? 어, 내가 정말 병신 같은 짓거리를 했구나. 어,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할까 했을까라고 자기가 진짜 후회를 갖다 진짜 어, 자기가 거지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미친 놈이다. 뭐 이제 와서 뭘어떡 하겠어? 여러분 받아줄 거예요. 얘는 진짜 자기가 어, 진짜 어. 어, 후폭풍도 후폭풍이지만 미칠 것 같아요. 음, 화도 나고 화도 나고 와 진짜 자존심도 얘 때문에 있는 대로 상했고 어 무슨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짜 그면그 그 면도 안 서고 정말 내가 어떻게 너한테 입적을 못하는 거지 한마디로. 무슨 입적으로 그래도 얘는 조금 양심이라도 있네 얘는 양심도 없는데 음, 얘는 뭐 그래서 뭐 어, 가고싶으면 가뭐이러는거예요뭐 어, 이런 거지같은게 다 있어 근데 얘는 뭐뭐 뭐 진짜 어이가 없는거지 말이 안돼요 뭐 그러니까 뭐 어떡하냐라는거지 어떡하긴 어떡해 뭐 돌아가고싶어 얘는 돌아가 여러분한테 가고싶어해요 음 근데 뭐 어쩌겠냐라는거 야 여러분 받아주실거예요 음, 여, 여러분한테 가고 싶어 가지고 좀 음, 자꾸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하면서도 자꾸 그 마음이 그냥 싹이 트 어, 싹이 나는 거야 봄이야 이, 마, 어, 이 봄바람이 여기도 불었네 여러분의 한테로 어, 가고 싶은 마음에 싹이 나고 있어 음, 처음에는 아니다 그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 그래 술이나 마셔라 음.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오고, 여러분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어, 뭐, 다시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한번 배신한 놈은 뭐다? 그치, 두 번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솔직히 이 사람한테 어떠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취욕이나, 뭔가 이르려는 어떤 남자의 끈기나 오기나막 이런 걸 갖다가 봤다면은 그냥 어지간하면 받아주세요. 라고 그러고 싶어.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어. 카드지금 요만큼 뽑아서 모르지겠지만, 요만큼 뽑아서 뭘 알겠냐마는, 그래도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음, 근데... 너어 어, 저기 막 너무 성격이 음아 어, 뒤를 갔다가 조금 돌아보지 않는 성격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좀 침착하게 생각하고 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그런 게 없어 이런 사람 여자 고생 시켜요 음.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성격이어도 남 남자가 고생을 하거든. 하물며 남자가 이러면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가정의 대사면은 가장이 될 사람이면 뭔가 차분하고 침착하고 미래를 내다보고서 그 미래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뭐 같은 걸막두세 개씩 탁탁탁탁 마련해 놓고 니더레스의 기질이 있으면 은한번한한두번 실수한 거 그냥 눈감아 주라 고 그러고 싶겠어. 근데 이, 이 지금 아무 뭐, 뭐 그런 게 아무런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눈감아 줘 갖고 뭐 여러분이 뭐이 사람 딱 가려 하려고 난 그건 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 음 어차피 이, 이 정도의 레벨은요 깔렸어. 어, 저기 막 깔렸어. 깔렸어. 눈 감고 골라도 이 정도는 돼. 어 그러니까 아무리 끝물이라 그래도요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이 정도는 살수 있지. 그러니까 음, 나는 조금. 좀 신중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다 하더라도 왜 그런데요? 라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요. 어, 저기 저기 막 저기 막 죽서 저 뭐지 그 개가 똥을 끊지 개가 똥을 끊어 정신 못 차려요. 어, 지금 이건 순간 감정에 얘한테 당했기 때문에. 어 얘가 어 얘가 사이코패스인 건 맞아 남이 감정을 갖다 헤아리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보다는 계산이 빠, 빠삭해 어딱 보면 통박 굴 통박이 답이 나왔어 아 얘는 여자 고생시키네구나라는거같다가 얘가 딱 간파를 하고서 그냥 바로 뭐더 시간 낭비 뭐하러 해 그냥 오자마자 바로 아웃시킨 느낌이에요 어 그대로 보따리 들고 나가 보따리 어어, 어 보따리 풀지마 그냥 그대로 나가 응 어, 그래 문은 저기야 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뭐, 연락을 하겠다 말겠다, 카드에서 그런 거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하는 자태로 봐가지고는, 만약에 이 사람이 뻔뻔하다면 연락은 오겠지. 한번 찔러보는 거 있잖아. 찔러보고서, 아, 여기 다리 뻗을 때 있다! 싶으면, 냅다 갔다 다리가 다쏙 뻗고, 비집고 들어오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친구처럼 그냥, 사귀는 거라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만 남편감은 아니지 싶어요. 음. 아무튼 어,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